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와일드캐시 라고 하는 것을 좀 다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요게 그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가 될때 어, 저는 좀 패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어, 요청에 대해서 일단 다뤄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뭐 해보는데 어, 어디까지나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어, 신중하게 또 다른 매체들을 또 보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보면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후크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어, 와일드 캐시 퀴즈를 풀어서 이제 최고를 어, 수익을 얻는 어, 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될때 어, 후크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어, 앱이다 라고 해서 어, 홍보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벌써 다운로드 수만 어, 100만 회 다운로드입니다 평점은 4.6점으로 되어 있고요 리뷰만 해도 2만 개 가까이 되네요 자 게임 소개를 보죠 게임 소개를 보면 어, 지식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까? 퀴즈에 참여를 해서 100%를 맞추면 어, 10억 개의 토큰을 10억 개 토큰이겠죠, 10억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매일 매일 자동으로 어, 채, 채굴을 시작하고 자동으로 만 개의 골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퀴즈를 맞춰서 10억 개의 어, 10억 상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시일자가 6월 8일이고 이때 심사가 들어가서 나온지가 한 5,6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구요 여기 퀴즈 투 원이나 그 다음에 어, 작업 증명 방식의 마이닝 게임이나 그 다음에 친구 초대 그 다음에 스테이킹과 스왑 그리고 전송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퀴즈 2 언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업 증명 방식 요거 제가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 초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방식으로 구현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지금 여기서 체굴을 하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체굴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UHT라고 g 하는 언락 후크 몰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어, 모아서 나중에 BUSD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 스왑을 어, 해서 나중에 이 스왑된 값을 가지고 어, 개인지갑이나 거래소 등으로 어,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을 할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채굴한 것은 4,950개를 채굴을 한 상태이고요. 어, 그래서 어, 후크 토큰을 채굴을 한다라기보다는 후크 토큰의 밈 토큰을 채굴을 한다라고 보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후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토큰은 현재 지금 대략 한 2달러 정도, 2.2달러 정도의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러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이낸스의 런치패드라고 이제 태그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채굴한 UHGT의 가치를 일단 우리는 봐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 이거를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어, 현재 가치를 보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0.05달러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 5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0이, 어, 5개가, 소수점 0이 5개가 붙고, 뒤에 4021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치는 이 정도 가치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여긴 개코 터미널을 통해서 본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의 가치인데 그러면 어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채굴이 가능할까? 아까 하루에 평균 만 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그뭐 퀴즈를 맞추면 뭐 10억 상당의 이제 상금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요거인 것 같습니다. 핫신데 어제 제가 어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보상 금액이 500 곱하기 100만개씩 해서 이렇게 나와 있구요 요거를 맞추신 분들을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퀴즈 어, 투언 방식인데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 여러가지 이제 그 이제 요게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 정도가 있는데,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가 있죠. 어, 여기서는 10개, 여긴 20개, 30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여기서 고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A라는 답변을 누르면, 대체로 그냥 이제 컬렉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거의 A를 누르면 정답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이 정도의 난이도는 어, 여기 개발자가 이렇게 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서 총 어, 이제 뭐 10개 중에 뭐 현재 지금 9개가 세팅이 됐고 이렇게 10개를 모을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핵심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닝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어맘개의어그이 U U H G T라고 하는 이 토큰을 어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보면 탭이라고 돼 있죠. 자동 방식이 아니라 어 여기 보면 내가 작업한 시간에 대한 증명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줘야 돼요 어, 여러분들 그 과거의 미도인이라고 하는 코인 기억하시죠 어, 자동으로 채굴되는 방식도 있고 또 탭을 동그라미를 눌러 가지고 채굴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채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저는 어, 여기서 걸러낼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채굴을 했어요 어,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어, 10, 10여 분 정도, 어, 처음 3분 정도는 어, 손으로 채굴을 하다가 어,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탭을 누르게, 강제적으로 누르게 해서 이렇게 채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굴을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기 곡괭이랑 여기 카트가 보이죠. 이것을 내가 채굴을 한 것을 금액을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되면 초당 3개의, 3개의 이제 채굴이 되는,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카트도, 어, 24시간에 만 개만 저장이 되는 거를 추가 3만 6천 개를 모으게 되면 만 6천 개. 여기서 6만 8천 개를 모으게 되면 3만 3천 개를 하루에 채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만개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 있으면 어, 일주일 후부터는 3만 3천 개씩을 채굴이 되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걸 과연 할만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기 원래설 들어가 보면 내가 채굴한 이그 골드 토큰을 가지고 익스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이것과 그 UHGT라고, UHGT 그밈 토큰으로 교환 비율은 1대1 교환 비율입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이 교환 비율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좀 부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는 있고요 그러나 현재는 1대1 가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4960개를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 교환에 필요한 수량은 80만개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0만개를 벌려면 자 나는 아무것도 투자 안하고 그냥 만개씩만 채굴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80일이 걸리는 셈이죠 어, 대략 3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고 어,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1개월 에서 2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채굴을 해서 80만개를 모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수학과 트랜스퍼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80만 개를 넣는다. 80만 개를 넣어서, 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이 가치를 그냥 곱해 보죠. 자, 계산기를 눌러서, 자, 80만 개 곱하기 0.00004021달러를 하면 3달러. 그리고 현재 환율이 1,300원 정도로 보죠. 좀 하락하지만 그러면 어 3개월에 어 4,181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러면 1개월에 평균 1,000원 정도를 버는 셈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투자한 시간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뭐 퀴즈 방식이나 채굴을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대략 그 평균 한 16분 정도는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톱 깨질까봐 손톱이 더 우려스러울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을 일단 한 건데 하여튼 이 정도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로 보자고 하면 어 아무래도 여기 백서상으로 좀 보죠 어, 후크 토큰은 이것은 이제 그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거고, HGT라고 하는 후크 골드 토큰은 여기에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UHG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 이제 여기에 파생된 토큰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밈 토큰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밈 토큰의 특성상 어 가치가 어 이렇게 갑자기 어떤 호재거리가 있으면 갑자기 뻥튀기 되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시바 이누 토큰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어, 그래서 이것이 근데 후크 토큰이 뭐, 어, 이렇게는 되어 있죠. 원래 세 수업에 들어가 보면 바이낸스 커밍 순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강점으로 강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채굴 한 것이 가격적으로 만약에 덤핑이 된다. 어, 껑충 뛰어오른다 라고 봤을 때는 또 얘기는 또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무래도 워낙 많은 유저들이 채굴를 하고 있고 어, 이것에 대해서 게임 요소는 들어가 있지만 어, 아무래도 많은 양이 어,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까지가 이제 상한선으로 가장 높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그 대비해서 다섯 배가 이제 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해볼 수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고요. 뭐, 어떻게 하실지, 어, 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